오늘은 약속 당일날 이티제 상대로 다양한 행동을 했을 때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이티제보다 먼저 도착했을 때이 정도 됨됨이면 차용증 빼고는 다 들어줄 수 있겠군. 바운더리 3단계 중 1단계 프리패스, 2단계까지 패스 가능. 1. 약속 시간 내에 이티제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을 때너 어디야! 음... 이건 내가 먼저 온 거니까 문제없음. 약속 시간 내에 왔으니까 재밌게 놀자 3. 약속 시간 내에 도착 못했을 때너 어디야! 현재 위치와 소요 시간을 물어봄 상황 파악이 되면 소요 시간에 따라 카페, 패스트, 부점 등에서 기다림 4. 약속 시간 지났는데 예고 없이 연락 두절일 때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소함으로 연결되며 이소리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간격으로 연락 시도. 당일날 끝내 연락 안올 시. 그날 즉시 손절 가능. 이티제보다 일찍 도착하면 인간적 호감을 넘어 이성적 호감까지 느낀다. 만약 늦을 것 같으면 약속 시간 전에 미리 보고해서 이티제를 달려준다 이티제와 손절하기 싫다면 약속 당일날 잠수는 금물. 오늘 시 청해 주시 사양해 ISTJ 와유아인 신고 하 Secret Yeung Sang, Bonin Dung Fan Yeung Sang, Vlog, ASMR Dung, Total Negaji Benefit Yul Nu Lil Suitsubnader, Uchuk Sang Dan Card l u l Click Hag Eid Haju Se Yo.